wmv-core.dll 오류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특정 파일이 손상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해당 오류를 해결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윈도우 미디어 기능 팩을 설치하는 방법이 고두 번째는 wmv-core.dll 파일을 윈도우 시스템 폴더에 넣어주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윈도우 미디어 기능 팩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다운로드 센터로 이동한 다음에 스크롤 살짝 내리고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원하는 다운로드 선택에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운영체제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하단에 있는 86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32비트 전용인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운영체제를 모른다면 키보드에 있는 윈도우 로고키와 퍼즈 브레이크를 누르면 이렇게 시스템 창이 열립니다. 시스템 창이 열리면 시스템 종류 부분에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내려받은 다음에 설치를 진행하고 오류가 해결됐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방법은 wmv-core.dll 파일을 윈도우 시스템에 직접 넣는 방법입니다. 설치하는 과정이 귀찮은 분들은 두번째 방법을 적용하면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첨부한 링크를 눌러 다운로드 페이지를 이동한 다음에 스크롤 아래로 쭉 내리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키텍처 부분에 컴퓨터 운영체제를 확인하고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참고로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최신 버전으로 스크롤 살짝 내리면 64비트 똑같은 게 있죠? 조금 더 내리면 32비트 짜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다운로드 눌러 파일을 내려 받은 다음에 압축을 풀면 이렇게 wmv-core.dll 파일을 볼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마우스 클릭, 복사 또는 잘라내기를 한 다음에 내 컴퓨터 또는 내 PC로 이동한 다음에 로컬디스크, 윈도우즈 폴더로 이동한 다음 컴퓨터 운영체제가 32비트라면 시스템 32 폴더 64비트라면 시스와우64 폴더에 앞서 복사했던 wmv-core.dll 파일을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 오류가 해결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적용하든지 해당 우려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